네 안녕하세요. 보험플레이트 조정원입니다. 어, 이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할 것은 어떤 거냐면은 주말에 주말에 어떤 정보들이 이제 올라왔었습니다. 어떤 프린터가 대량으로 이제 해킹이 됐다고 해서 트위터에 계속 올라왔었어요.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국내 이제 언론에서도 이렇게 뉴스를 이제 보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쪽에다가 요거 정보들을 이제 번역을 한 것들을 이제 같이 올렸는데요. 요게 이제 어떤 해킹했던 그 히스토리를 이렇게 어떻게 올렸는 정보입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킹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. 우선은 요거를 이제 뭐 영어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영어를 하나하나 해석하면 좋겠지만은 우리한테는 이제 구글 번역이 있죠. 그래서 구글 번역으로 한번 돌리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자, 이 페이지를 한번 번역을 해 보고 번역을 하더라도 어 대충 잘 나옵니다. 예, 대충 나와. 그래서 전체 이제 프리팅 해킹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킹 예, 어떻게 되었는지 어, 이렇게 써놨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, 어, 이제 트위터에서도 수많은 리트윗과 지금 막 서로 댓글들이 달리고 아주 난리입니다. 예, 네, 난리인데, 그게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자, 그래서 이제 뭐 디즈니 버전을 계속 이제 보다가 이제 심심해서 해킹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쇼단입니다. 제가 항상 쇼단을 이야기를 할 때, 이 범죄자들이 쇼단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. 쇼단에서는 모든 어떤 프린터 기기들, 그 다음에 IoT 제품들, 그 다음에 관리자, 관리자 어떤 인증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기기들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공간들이 쇼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도, 요분 같은 경우도 쇼단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 프리터 해킹들이 뭔가 할수 있을까라고 한번 이제 검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약한 80만 개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. 자기도 당황했다는 거죠. 지금 현재. 그 다음에 포트 9100에서 실행되고 있는 5만 대에 대해서 이제 목록들을 다운을 받은 겁니다. 이 목록을 다운받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가입을 하시면은 유료 가입을 저번에 한번 5천 원 주고 유료 가입을 할수 있다고 했죠 블랙 프라이드 때그 정도 하면은 요만한 데 프린터 정보들을 한 번에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프린터를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다가 이제 어 이제 프린터에새겨질 그런 정보들을 이패스빈 쪽에다가 우선 여기다가 이제 백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실제 여기다가 하면서 아마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용을 했고요. 지금 현재 보면은 2018년도 11월 30일인가요? 예, 이 정도 했으니까 요거 해킹할 때쯤에 여다가 백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런 거죠.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놓은 것이고요. 어, 이제 이제 프린터를 이제 이쪽으로 예, 이런 사례들을 이제 텍스트로 예, 뽑아내게 하는 것이죠 뽑아내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연결을 하고 이제 도구가 인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것들을 요거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애였어요 한1 2 전전부터 이제 나왔던 것이고 프린터 이 스프레이트 이제 공격토구 툴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린터. 어떻게 보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IP가 접속되어 있는 그 프린터들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로 공개가 되었던 것이고요. 요것으로 점검한 여러분들도 요걸로 지금 현재 모이킹 할때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. 요 도구가 저도 예전에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인증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애들이나 여러가지 이제 프린터들 이제 9 1 0 0번도 TCP 포트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그런 프린터들을 점검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린터들이 이제 점검 이 되고 요것이 실질적으로 접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스크립트나 pjl, pcl 방식의 형태들도 다 이제 여기서 점검을 할수 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도구들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. 그요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배시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를 짜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자신이 다운로드 받았던 이 다운로드 받았던 이 목록에다가 이 커멘트 자기가 늘 커멘트들을 넣어 가지고 스크립트를 돌리게 된 것이죠. 그러면 이제 취약점 여부들이 이제 판단이 되게 되겠죠. 근데 이제 이 comment.txt는 뭐가 들어가 있냐 말 그대로 요 취약한 IP 정보를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어이 pdf file, message.pdf 파일 정보들을 프린터하는 네, 그런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에서 쇼단을 통해서 이제 5만대 정도를 지금 이제 대상들을 목록을 한 거잖아요. 그 5만대 대상으로 자동으로 다 접속이 돼가지고 점검을 한 겁니다. 이게 가능한 것은 외부에서 어떤 관리자, 어떤 인증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서버의 공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이미지를 또 여기다 올려놨어요. 친절하게요.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내부에 지금 현재 시스템의 커넥션이 된 다음에 프린터 명령을 때리고,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드 해크드 하고 나오고 다시 또 다른 IP, 만약 이게 앞에는 이제 목록인 것같아 목록 아이, 그 아이디, 아이디 정보인 것 같고. 그래서 이쪽으로 접속하고, 때려 접속하고, 때려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 대 이제 프린트가 이런 식으로 아까 패스빈 쪽에 올라왔던 이런 것들이 프린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각종 언론 쪽에서 해킹이 됐다고 이렇게 뜨게 된 거죠. 그러면서 되게 유명인사가 된 거죠. 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트위터 정보들을 이제 쭉 리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가지 댓글 사항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범죄를 한거지만 은 범죄를 한거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좀 응원, 응원하고 있는 그런 댓글들도 조금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들 가지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가지고 싶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제 트위터들 보다 보면은 트위터 정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예 정보들을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